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고입니다 제가 이 이름으로 활동한지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그동안 585편에 달하는 영상을 만들었고 제 능력에는 정말 과분하고 넘치는 12만명이라는 구독자분들도 생겼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가지 일들을 겪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과 커뮤니케이션도 하는 등 어디가서 돈을 주고도 겪지 못할 특별한 경험들을 했었죠 항상 제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을 잠시 멈춰야 할 시간이 온것 같아요. 큰일은 아니고 입대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한동안 영상이 드문드문 올라온 이유이기도 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게임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때 정말 기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그게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토로하면서 서로를 채워주는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어요 제 메인 컨텐츠 이름이 게임 이야기인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렇기에 언젠간 다시 흑열정구로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게임이 아닌 더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어쩌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거나 어쩌면 중간중간에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종종 영상을 올리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는 이야기지만 잠시나마 안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장장 2분동안 쓸데없는 이야기 들어주시고 그동안 보잘것없는 제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